안전하게 나가요 아주머니,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빨리 타요 구리야, 잠깐 엘리베이터는 위험해 에? 그럼 어떡해요?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자 저 초록색 표지가 있는 곳이 비상계단 입구야 저리로 가자 네? 건물 밖을 나갈 때 행동요령 여러분,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엘리베이터 대신 안전한 비상계단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나가요 엘리베이터는 멈추거나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아무 층이나 누르고 어느 층이든 문이 열리면 내려서 비상계단을 통해 나가요 이제 곧 건물 밖이에요. 그런데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요?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봐요.